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우리는 오래 갈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고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래 가고 싶은 건 당연한데요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점도 보고 궁합도 보고 그 사람과 나의 사주도 보게 될 거예요 하루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감정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자꾸 확인해 보고 싶어지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오래 갈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단지 내 불안한 마음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좀더 안정된 마음으로 이 연애를 이어가 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지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내 연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는 내 연애가 내 부부 생활이 오래 갈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분명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 연애나 내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그걸 좀더 믿어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는 내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 봐야 우리 관계가 오래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 남자도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요. 나도요, 내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나라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 관계가 오래 갈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연인과 열심히 연애를 하고 계신 중일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보고 싶고요 내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보고 싶어요 연애를 통해서 나름의 검증을 했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오래 갈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부부 사이가 이혼으로 갈지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게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점은요.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만 보고도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커플은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커플보다 훨씬 오래 가고요. 부정적인 감정표현들이 많은 커플들일수록 이혼하거나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이미 서로가 잘 가볼 의사는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내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요 나 역시 내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단어가 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땐 내가 볼때내 상대방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내 상대방도 내가 안 좋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처음에 요 좋은 마음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그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분명히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애가 순탄하게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까지도 왔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요 우리 사이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은 자꾸 서로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있었을 때 새로운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전에 쌓였던 감정들이 누적되는 격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앞전에 쌓였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느낌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커플들은요 어떤 충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주거니받거니 했던 예쁜 말들이나 표현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될수 있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부정적인 것으로 진행되느냐 긍정적인 표현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들이 어느 정도 깊이로 표현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커플들의 그 부부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내 상대방이 저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어쩌죠? 그 사람도 내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적인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상대방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내 상대방과 오래 갈수 있을지 없을지를 궁금해 하신다면요. 지금 우리 사이에 오가고 있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표현이 좋냐 나쁘냐를요. 상대방에 대한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돌아본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예쁜 말을 해주면요 그 사람이 예쁜 말을 해주겠지가 돼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간다면 아마 머지않아 파국이 될 거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시작됐거든요 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만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고 충돌하는 순간에 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 상대방이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에게 실망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나와 싸우고 충돌할 때 자기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답답한 감정들을 표출하는데 상대방이 수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 서로를 힘들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좋은 표현들이나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지신다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얼마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요 내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과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벌써 상처받을 게 두려워져서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정적인 표현들을 얼마나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연애가 우리의 부부생활이 앞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위기의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긍정적인 단어로 상대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쌓아놓는다면 분명히 찾아올 위기 때요 내가 쌓아놓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내 상대방이 찾아서 잘 활용할 거라고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커플들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 관계를 우리가 정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